아니면 이렇게 두개 내가 그렇게 싹 배가 부지가않지 그래? 응 근데 또 먹으면 밥 먹긴 먹을 거 같긴 한데 어 세트 메뉴도 있는데 세트 메뉴가 사가하다상을 맺었어요 5달라 해주세요 응 뭐하냐? 헤 있을 헤 우리 그거 다 물어보는데 어. 생각해놓은 게 없어 <웃음> 막상 생각하려면 생각이 안나귀염 <웃음> 뽀짱룩 어제랑 같은 옷 입고 <웃음> 말안 듣는 사람은 이 칼이 웅징할 거예요 브렉어 버스트 <웃음> <웃음> <웃음> 맛있어요 <웃음> 음 <웃음> 파인애플 파인애플 근데 술밖에 안 먹어 <웃음> 술만 먹었어 술 응. 먹고 맛탕 먹고 이륙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 다 대부분이네 진짜요? <웃음> <웃음> 혹시 지금 진짜 남은 밥 드시러 오셨나 <웃음> 네. <웃음> 어떡해 <어떻게 하는지? 웃음> 베이컨 하나 드셔 언니 <웃음> 베이컨 안, 안 먹었잖아 <웃음> 돼지예요 난 <웃음> 이걸 다 먹었어 <웃음> <웃음> 너는? 나 보러 저는 이 보러 <웃음> <웃음> 나도, <웃음> 나도 몰라요 이야 <웃음> 신기하다 언니 많이 보러요 어. 무릎 붙여는데 듯이 사는 거지 약 그런 느낌. 음, 신기하다. 네. 한 번씩만 말씀해주세요. 야겠다 그녀의 허탈한 모습. 웃음. 하하하. 나 나무에 비닐 장갑이 꽂혀 있어요. 그래서 닭발을 먹었나봐. <웃음> 렌즈 샀어요. 합니다2 5천 원. 틱톡. <웃음> 너무 약간 리야 별거 바지가 하에서 빛 엄청 많이. 아 부드러워. 어둠을 있어요. 거래를 하십시오. 이어폰 꽂이는. 옷깔을 뽑으러 왔습니다원 플러스 원니다 정신 차 잘주세요 진짜 이런 데 많이 왔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아트박스 <놀람> <놀람> <놀람> 이제 킹봤다 아이는 메리 우리 크리스마스? 두분 이따가 발색 사진 좀 찍을게요. 네. 아하! <웃음> 너무 속상해. 이제 고통이 묻어졌나 봐. 어머, 세상에. 타투에 즐거움을 안 거지, 이제? 받는 즐거움을 안 거야 예, 잘... 오 예뻐 예뻐 오 어, 어, 겁나 예쁜데? 어머니 머리 다시히안야될것같은데 어,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작업은 내가 했는데 다 자기가 잘했거 저는 또 아마 애니멀 테라피를 해야 될것 같아요 또. 무민이 빨아놨습니다 수스를 음. 시작하자 수술을 <웃음> 내가 집도한다! 음. <웃음> <웃음> 발에 바나나가 있으시네요 근데 표정이 변화가 음. 없어 아직 살만해? 죽지마 나. 여고녹어 큰일났어. 왜애 남는 것보다 안아. 다 했어. 오. 오 이걸 살렸어. 야 대박이다. 이걸 살렸어. <웃음> 파스. 응. 이거 닦을 때가 제일 아프더라고. 닦으면. 예뻐. 어떡해. 이쁜 거. 어 완전 예뻐. 예뻐. 예쁘다. 야 너무 예뻐 야 너무 예쁘다. 예뻐 와 진짜 예쁘다 어 이제 내려오세요 국민 타임! 왜 <목소리> <목소리> 이렇게 웃어? 웃지마! 라요 그대 어? 여기 끝에 사랑의는인트요 <목소리> 아무것도 정가지 아, 마세요, 마세요. 어... 드림스처럼 고쳤으면 자네는 울었어 <웃음> <웃음> 여기까지만 할까요? 난 <내가> 충분하다고 봐 <웃음> 어디 너무 웃이야 걸걸한데? 에이. 잘 먹네 <웃음> 잘 먹네 아직 막아지지 않고